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뿐이라지만 당신의 목소리는 꿀맛 같아 잔소리라도 좋아요 당신 곁에 있고 사랑도 남아있어 잔소리라도 듣자 내 곁에 있어 주세요 3, 4월에 꽃 구경도 안 나들 뿐이라지만 당신의 눈웃음은 아이 같아 잔춤은 마저 좋아요 서로를 아껴주고 애정도 남아있어 예쁘게 살아가잖아 내 곁을 지켜주세요 당신의 산소로 늙어진대도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당신이 곁에 있고 사랑도 남아있어 잔소리라도 듣고 si 의 e s a n t o